이질감도 전혀 없고 왠지 요렇게 먹고싶은 느낌까지 드는 디자인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차량에서 사용할 어 방향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건데요 기존에 뭐불독 모양이나 요런거 차량에서 많이 이용하셨을텐데 제가 이번에 어, 소개해 드릴 요거는 텀블러 모양이 아주 이제 유니크한 디자인이에요 모양 자체가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해요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패킹도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석식으로 탈칵 열면 제품이 이렇게 어, 텀블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실버 색상이고 그리고 이 텀블러 디퓨저는 총 7가지의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택한 다크 그레이 그리고 이 박스 하단에 보시면 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첫 번째 사진부터 보시면 이제 크롬 실버 그 다음에 24k 골드 그 다음에 로즈 골드 그 다음에 매트 블랙 그 다음에 크롬레드 크롬블루 이렇게 총 일곱 가지 색상으로 텀블러 디퓨저 색상을 고르실 수 있어요. 내부를 한번 봐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텀블러 모양의 이제 본체와, 그 다음에 이 방향제, 그리고 여기 이제 클립형이다, 송풍구 클립형이다 보니까, 이제 클립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크기는 제 손에서 이제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구요. 방향제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리필로 하나를 더어 따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클립 송풍구에 이렇게 어 본체랑 연결을 해서 어 클립을 연결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본체와 요 클립의 연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뭐 어렵게 꼈다 뺐다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이렇게 결착을 하시면 되고 자, 텀블러 디퓨저를 이제 박스를 개봉한 뒤에, 이제 내부에 있는 이제 디퓨저 본체, 그다음 리필 캡슐을 이제 장착하는 방법은 뒤에 설명에 이제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어, 디퓨저 본체 상단 뚜껑을 여신 다음에, 어, 리필 캡슐 뒤 은박지 부분을 벗겨내시고, 그 다음에 내부에 이렇게 클립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착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닫으시면 간편하게 어 이렇게 성풍구에 꽂으시기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방향제를 넣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이 상부를 여신 돌려서 여신 다음에 이 방향제를 넣으시면 되는데 먼저 캡슐을 여신 다음에 그다음에 위에 상부를 이렇게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어,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된 상태에서 가볍게 쭉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려서 다아주시면 어, 지금 제가 이제 요거 실버 색상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블랙 색상 이렇게 블랙 색상까지 두개 차에 꼽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단이 이제 와이프 차에 제가 먼저 좀 해줄 텐데요. 이 BMW 3 시리즈인데 어자 송풍구 모양을 한번 보시려고 보시라고 제가 어제 차랑 와이프 차를 다두개다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자 모양 보이시나요? 기존에 뭐 불독 모양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은데 이 텀블러 모양이다 보니까 차량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 BMW는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송풍구예요. 네 이런식으로 이질감도 전혀 없고 왠지 이렇게 먹고싶은 느낌까지 드는 디자인이네요 음. 자요거 이제 원형 송풍구인 디스커버리4 차량에다가 이제 장착을 한 모습이거든요 어, 직사격 형태도 잘 어울리지만 요 원형으로 된 송풍구도 상당히 어, 가운데 쏙들어가던 모양이다 보니까 어, 밸런스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어, 조수석 운전석에서 모두 봐도 디자인이 깔끔하게 잘 어울립니다 향도 너무나 달콤하고요 여기도 뭐 워낙 디자인이 유니크 하다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직사각형 송풍구든 원형 송풍구든 어, 전체적으로 어, 디자인 밸런스가 잘 맞는것 같아요 이것도 왠지 딱 먹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네요 자, 그리고 이쪽, 운전석 쪽, 어, 송풍구에는 이제 이거 메탈, 아니, 블랙, 매트 블랙을 설치를 해봤거든요. 운전하면서 이제 보여지는 디자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음, 되게 깔끔하게 잘 어울려요. 색, 어, 향도 되게 은은하게, 어, 거부감 없이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